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원신의 리딤 코드를 사용해 원석 60개와 일반 모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라는 원신의 재화이고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우선 구글 계정 연동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바로 원신 공식 홈페이지에 쿠폰 입력창이 뜹니다 주소로 들어오게 되시면 은 이렇게 창이 뜨고요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런식으로 퍼즐을 맞춰서 자기가 곳이 아니라는걸 인정하면 이렇게 바로 되고요 본인서버 만들어진 본인서버 그리고 닉네임 확인해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리딩코드를 적습니다 리딩코드는 원신 0928A 원신의 오픈 날짜죠. 이걸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 리딩 성공이라고 뜨고요. 그리고 이렇게 게임에 들어가시게 되면 은 우편으로 구성이 와 있습니다. 코드를 받은 후에 이렇게 인게임 안에서 우편을 통해서 보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원석에 만모라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간단하게 리딩 코드를 이용해서 60원석과 1만모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해당 쿠폰은 1.0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1.1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나면은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미리 인지하시고 지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썼다가 업데이트돼버리면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